싸웠어요. 코골 때문에 싸우면 되나? 자 질문 코골이 때문에 싸웠어요. 코골이 소리가 너무 커서 이번에 싸웠습니다. 친구랑 친구가 참다 참다 화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골이 빨래 없애야 할것 같아요. 코골이 때문에 더 스트레스 주기 싫네요. 코골이 빨리 치료하고 싶어요. 아 코골이 때문에 싸웠다. 이 친구랑 헤어지세요. <웃음> 아니 지금 어? 나는 생과 살을 넘나드는 정말 호흡이 곤란해서 그렇게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친구가 그것도 모르고 시끄럽다고 화를 낸다면그 친구도 아닌 거예요 그 친구가 무식한 거죠 아너 정말 숨쉬는 게 너무 힘들고 어, 좀 이게 걱정된다 빨리 치료하자 라고 해야지 욕하고 말이야 너 나간 자식아 넌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냐 어 내가 너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인간아 근데 그 코골이 한 사람도 한숨도 못 잤잖아요 자기는 잤다고 생각을 하죠 어. 어쨌든 이 코골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뭐이 음. 친구뿐만이겠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음. 옆에서 코를 골고 자면 짜증이 나죠 저 인간이 나의 잠을 방해하는구나 즉 이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코를 골고 자면 걱정을 해줘야지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죠? 음. 어. 그 친구에게 코골이가 화낼 일이 아니다 음. 내코 보는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녹음을 해서 좀 알려줘라 나의 상태를 그렇게 해서 좀 뭔가 해결책을 찾는 그런 걸 해야 음. 진짜 친구죠 음. 저는 예전에 코골이 한참 연구할 때 찜질방에 가서 코고는 사람 옆에 가서 코골이 소리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내는 코골이 소리를 따라서 해봤어요. 그러면은 이 소리인지 이 소리인지 이 소리인지 정말 다양한 희귀한 소리 어? 정말 기괴한 소리들이 많이 나거든요. 그러면 그 소리를 내려면 내가 따라서 해봐야잖아요. 우리 성대모사가 보면 정말 어떻게 입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혀를 어떻게 가느냐 뭐 표정까지도 바뀌면서 그렇게 성대모사를 하잖아요 그처럼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면 아 그렇구나 여기가 막히는구나 여기가 답답하구나 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만 들어도 아이 사람의 지금 기도 상태가 이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알수 있는 것처럼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연구나 노력을 안한 사람들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지만 그 코구리 소리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코구리 어, 그 친구한테 싸우지 말고 코구리 소리를 녹음해서 오세요. 그러면은 어,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오세요. 어, 그래서 그 친구와 그 소리를 분석해 가면서 이 친구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게 숨을 쉬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화를 내면 되겠니? 라고 하면서 약간 그 친구를 어, 혼내줄게요. <웃음>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